변경 원스텝으로 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저희 클래스 변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개선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했다고? 주형님. 아니 주 형님! <목소리>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궁금한데 딱히 알려고 찾아보긴 괜찮고. 그래도 또 알면 약간은 쓸모 있을 것 같은 그런.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에이드니 직접 알려주는 리뷰 콘텐츠 바로 알 리뷰로 찾았습니다 기존에 클래스를 변경하게 될 때면 정말 마음을 다잡고 각오하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하나 바꿔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알 리뷰로 리뷰할 이 아이템은 그 불편함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바로 캐릭터 클래스 즉시 변경 2 0 1 1 칼페온 연애를 보셨던 분들은 클래스 변경권을 먼저 만나보셨을 겁니다 당시 시연임에도 많은 모험가 분들께서 좋은 호응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만큼 기대하고 기다렸던 업데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전 방식은 지금 캐릭터들을 다른 캐릭터에 옮겨준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개념 자체가 내가 원하는 클래스로 변경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A라는 캐릭터의 모든 것을 그대로 둔채 클래스와 기술 통째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주로 키우던 캐릭터 클래스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제가 개발 환경에서 직접 시연을 해보았는데요 기술을 하나하나 추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가장 편했습니다 12개의 기술 클래스 모두 추출하고 다른 캐릭터로 가서 상자를 까고 뭐 이런 거 없이 캐릭터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최근에는 그드리간 지역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해서 지역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럴 때 다시 의뢰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귀찮았어요 하지만 의뢰를 깨는 시간도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방에 있는 물품들을 옮기지 않아도 되는 점인데요 그리고 가방을 또 확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Like you 물론 여기에도 알아두면 좋을 참고사항도 있습니다 기존의 클래스 체인지 세트를 이용해 캐릭터와 캐릭터간 무기, 레벨, 기술들을 바꿔주는 시스템도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보유 중인 아이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변경되는 캐릭터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이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캐릭터 클래스 변경에서 변경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무기와 의상인데요 캐릭터 클래스 변경은 내가 쓰던 캐릭터 클래스 그대로 클래스 자체가 바뀌는 점이라 무기와 의상, 그 아이템이 갖고 있는 전형 속성까지는 바뀌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저는 그동안 신규 클래스가 나올 때마다 매번 클래스를 변경하고 있었는데요 변경할 때마다 느껴왔던 불편함이 확 줄어 굉장히 편리했고 모험가림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리뷰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하루라도 빨리 온가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알면 약간은 쓸모있을 것 같은 것을 모아서 리뷰하는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리뷰했으면 하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알리뷰의 에이든이었습니다. 안녕! 어... 어, 에이든님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뭐요? 변경권 써서 레이드님을 레이라로 바꿀 수 없나요? 뭐? 아씨.